서울 송파구 집값이 빠르게 내리고 있다. 높은 금리의 거래절벽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대단지 아파트가 몰려있는 잠실동 일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는 족쇄를 달고 있다 보니 하락세가 더 가파르다. 전세값이 급락하고 있는 점도 집값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2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송파구 가락동 대단지인 헬리오시티 전용 84제곱미터는 지난달 22일 16억 6천만원에 손바뀜했다 올해 신고가 22억 2천 4백만원보다 5억 6천 4백만원 하락했다. 다른 면적대도 전반적으로 가격이 하락했다. 이 단지 전용 110제곱미터는 지난 10월 26억 2천만원의 새 주인을 찾았는데 직전 거래 29억원보다 2억 8천만원 떨어졌다. 전용 130제곱미터도 지난 9월 30억 8천만원에 거래돼 직전거래 34억 8천만원보다 4억원 급락했다. 마찬가지 가락동 레미안파크필리스 전용 114제곱미터는 지난달 15억 9천만원에 거래돼 직전거래 20억원보다 4억 천만원 급락했다. 지난 2월엔 이 단지 전용 59제곱미터가 14억 9천만원의 매매계약을 맺었는데 직전 거래인 15억 7천만원보다 8천만원이 내렸다. 서울시 송파구, 잠실 주공 5단지, 전경, 사진, 연, 심지어 헬리오시티 전용 84제곱미터 매물이 최대 15억 7천만원에 나오면서 일대 시장이 술렁이기도 했다. 가락동의 이 공인중개 관계자는 전용 84제곱미터에서 16억원을 밑도는 매물이 나오면서 문의 전화가 쏟아졌다. 현재는 잠깐 매물이 거둬진 것으로 파악된다며 요즘 금리가 높아 거래가 안된다고는 하지만 헬리오시티는 대단지다 보니 금매물이 소화되면서 허락세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했다. 호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잠실동 상황은 더 심각하다. 잠실동 주공아파트 5단지 전용 82제곱미터는 지난 3일 22억 7천6백만원에 거래돼 직전 거래인 26억 7천6백만원보다 4억원 올해 최고가인 30억 6천4백만원에 비해서는 7억 7천만원 급락했다 잠실 s 전용 84제곱미터도 지난달 19억원에 리센츠 전용 84제곱미터는 같은달 19억 7500만원 리지움 전용 84제곱미터는 17억 9천만원에 각각 손바뀜하면서 20억원 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